쉬는 날 점심은 간단하게 먹는다. 혼자 식당 가서 먹기도 뭐하고 대충 건강하게 연탄구이 다이어트하면서 처진 사례는 콜라겐이 좋다고 들었다.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 닭발과 돼지 껍데기에는 콜라겐 함유가 높다고 한다. 닭발은 다 손질돼 있어서 핏물만 빼면 준비 끝. 내 피부와 같은 돼지 껍데기는 칼이 안 들어간다. 역시 강력해. 껍데기는 가위로 손질한다. 맞췄네 쉬는 날은 카페인이 필요하다 제로슈거 레드불 제로콕을 넣어주면 불콕 완성 돼지껍데기는 지방도 많아서 그런지 냄새가 죽인다 타죽음 쉐이. 영상 편집하면서 알았는데 먹는 콜라겐은 분자 단위가 커서 피부에 흡수가 안된다고 한다. 족발, 편육 등등 콜라겐 많은 음식들 자기 합류하면서 먹을 수 있었는데 진실을 알아버려서 아쉽다. 양념 없이 구워먹는 닭발은 처음인데 개토끼 한입 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개맛있다 닭가슴살만 먹다가 닭기름을 먹었더니 너무 고소하다 와봐. 집 나간 개토끼도 돌아온다는 무뼈 닭발 연탄구이 얘 너무 금방 탔나. 고 돼지껍데기는 직화구이에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다 가격이 싸서 많이 사놨는데 탄건 내가 먹을게 꼭 심어 먹어 몸에 안좋은 불만입히기 몸에 안좋은 음식이 맛있다 음. 닭발은 불맛이 답이다 특별히 양념이 없이 먹어도 진짜 맛있다 별점 5개 제방문 의사 있다 나도 먹고싶다 개토끼가 너무 많이 먹어 큰불판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생산속도가 너무 떨어져 말이 씨가 된다 아... 3초 안에 주었기때문에 먹어도 된다. 음. 살쪄라 나의 개덤벨. 점심 간단하게 잘 먹었다. 준비하고 먹는데 3시간 걸린 것 같다 아... 먹었으면 올라가야지 이동하러 여기 말고 산에 올라가라고